출근하기 전에 또 핵상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중국은 지금 공세가 풀리고 나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핵상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안 하면 은 아무 데도 못 가요. 어딜 가든지 다 QR코드로 다 검사하고 있거든요. 우선 병원에 가가지고 핵상 검사 받는 영상 또 찍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여가 병원. 핵상 검사를 할수 있는 곳. 아, 녕하 괜찮아, 아, 매관식. 아, 크게. 구죠 응, 크죠. 퇴실. 아, 이제 이러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아. 아. 아. 대신 써지 거,然后七十二小时就可以进. 啊. 嗯. 谢谢 나저서 카페에 갑니 아. 아, 나 아이 돈 니드. 땡큐. 아, sorry. Could you recommend something for the cake? One cake. I want a drink with k i n 아, m a This one. Pistachio. Okay. I will try. super o oh 아, 아시시음 빠이빠이 빠이빠이 음. 아, 이렇게 해서 12,000원 중국이랑 한국이랑 커피집 그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하는 곳 치고는 되게 서비스도 좋고 영어 할수 있는 곳 저는 처음 봤어요 솔직히 중국에서 여기 중국에 있으면 볼거리가 많아요 어 뭔가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인데 운수 좋은 날인가? 아 마지막엔 꼭 이럴 때안 좋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아, 아 고마워 잘 마실게 이런 걸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 아까 커피집으로 갔는데 이게 걔걔 예뻐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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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 over on p t r s my d r e 상 t a k your h a n d s 我觉得可能洗完以后你会看到那个卷现在有一点扁有一点点扁就直了这个是我的没有就是正常就是很卷就然后我想做的是就这样没有可是我担心嗯 oh. oh, mm. <笑> 네, 네. 어? 카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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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啊요이没아有아有이没有有没 직원 没有有没有하没有没有没有啊没有没有啊没有没有啊没有没有啊没有没有다没有没有啊没有没有啊没有没啊没有 오뭐 어, 크구나 생각보다. 어. 완전 이게 잊지 버리면 괜찮다. 이게 죽을 말이면 와. 오. Which is how you see things, realize something needs change Cause I know you got me f***ed up Let me show you what's up Cause enough isn't enough